Hi, b o g u g a here. I want to show you traditional Korean wrestling, shidom. I'd like to make shidom a globally recognized sport. I want more people in the U.S. to know what shidom is. 자 이번 선수는 홍창범입니다. 우리 홍창범 선수. 자 이번에 만주 선수는 보전성으로 지금 16강에 진출을 했고요. 아 만주 선수. 1 6 7 자, 기세전을 봐서 알겠지만 자, 선수 출전해주세요 무바트 선수는 예선에서 이 아랍에미리트의 샤이마 선수를 꺾고 선수 선수 선수 선수 나왔고요 2대0 승리였어요 <목소리도> 자, 좋은 경기를 보여주셨죠 <목소리도> <목소리도> As is tradition, <목소리도> both athletes <목소리도> bow to each other before entering the ring as a sign of mutual <목소리도> respect 무합바드 <목소리도> 네. 29살의 우즈베키스 Before the round begins, both yeah, yeah, athletes grab like each other's belts, which are called yeah. Sapa.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e a e a h Yeah. y e a e a h Yeah. y e e e e e e 자모아바트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면 실주단 선수가 마미 선수인데요. 자 마미 선수가 지금 경기를 하면서 이제 탭을 빠졌습니다. 자 마달이 습 공격. 마달이 기술이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예. 모아파트 네, 뭐, 자신감 있는 무아바트예 지도 받으시고 올라오세요 네. 자, 모아파트 선수 강력한 바타리가 있네요. 자, 너무 강하게 들어간대요, 바타리가. 자, 저렇게 발이 <웃음> 오사카에서 날아온 소녀 아이스한 판을 먼저 따내고 있는 모아파트 자, 모아파트는수은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미 선수는 지하철 탔다가 통화하는 게좀 낯설었나 봐요 네, <웃음> 그리고 문화센터가 너무 많고 화장품 샘플을 문짜로 주고 예. 또 식당에서 반찬이 무료로 나오는 것이 너무 좋다고 그럽니다 네 <웃음> 자, 한판을 먼저 따내고 있무요 마미가 마리를 했지 네. 휘스이 울려야 지금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데요 자세한 점 바로 시합을 가거든요 자, 갑니다. 움직임이 없어요. 자, 힘은 와파트도 좀 월등히 아. 좋은데, 지금 실은 자세를 잡고 있으니까 지금 긴장을 해가지고요. 기술이 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또 바다리를 노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네. 자, 아무리 힘이 없는 마음이라도 자, 두 분은 당하지 않는데요. 자, 소가 읽히고 있습니다. 자바다리를 치면서 점점 바다리쪽그 다리가 다가오는 게 보이거든요 자 상대가 그걸 잃고 있습니다 허리가 더해어야 되고요 There are three rounds per match, whoever wins two rounds first, proceeds in the tournament. As is tradition and rule, both opponents bow to each other before leaving the ring, as a sign of respec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